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펌스골프이경문 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공을 강하게 찍어 쳐서 디봇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을 칠때 이제 많은 아마추어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좀더 강력하게 다운블로우를 하는 방법 아이언을 조금 더 찍어 치는 방법에 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이언을 칠때 이런 제이 식으로 공만 걷어내는 임팩트 이렇게 하향 타격을 제대로 해서 공 맞고 공 아래쪽에 땅을 찍어내면서 앞쪽에 디봇을 쭉 파내면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땅은 건들지 못하고 방금 친 것처럼 공만 탁 건드려내서 치는 이런 샷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피해서 강하게 눌러치는 강하게 찍어치는 디봇을 좀 파는 내 스윙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인데 무작정 위에서 아래로 찍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운스윙을 하다가 무작정 찍으려고 러니까 이렇게 웅크러 들어요. 확 내려오려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임팩트는 뒷땅성으로좀 많이 나겠죠. 스파인 앵글이 무너지면서 뒷땅성으로 임팩트가 좀 많이 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게 왜 이렇게 디봇이 안 나냐예요. 디봇이 안 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우리의 원이 스윙을 할때 원이 그려지잖아요. 자 그러면 은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우리의 클럽이 이렇게 일자로 지나가지는 않아요. 내려오면서 공이 맞고 앞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 원이 이렇게 휘어있어요. 어떻게? 공 뒤쪽이 내려가 있고 공 앞쪽이 올라와 있는 이런 원의 형태를 만들어요. 왜? 임팩트 때 우리는 몸이 이렇게 꺾여지니까.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이러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윙의 축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가 돼서 이렇게 올려치는 스윙이 충분히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치는 스윙이 나오면은 당연히 클럽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질 못해요. 너무나 당연히 클럽은 위로 올라가면서 치겠죠. 우리의 몸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은 당연히 클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겠죠. 우리의 클럽이 내려오려면은 우리는 다운 스윙 때 몸이 조금 더 세워져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몸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회전이 너무 빠르게 된다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중도 넘기지 못하고, 여기서 일자로 세워진 상태에서 뒤로 도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은 올라가면서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스윙, 다운 스윙, 다운 블로우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최대한 몸을 일자로 세워서 셋업을 잡으시고, 임팩트가 들어갈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스윙이 갔다가 몸이 세워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임팩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임팩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일자로 세워진 상태에서의 임팩트를 만들어주셔야지 조금 더 우리는 클럽을 끌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끌어 당기는게 아니라 끌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몸이 기울어지면 끌어 당겨져요 이렇게. 몸이 세워지면 끌어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운블로우로 클럽이 들어오겠죠. 자 거기서 우리가 마저 팔로스루까지 낮게 클럽을 보내주려면 임팩트 이후에 높게 클럽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게 클럽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명치가 아래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몸을 일자로 잘 세워놓더라도 명치가 위를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스윙을 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클럽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탑볼성 임팩트 혹은 컨택이 잘 나오더라도 공만 딱 깔끔하게 건져내는 디봇을 전혀 파내지를 못하는 다운블로우를 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스윙이 나오게 되죠. 우리의 명치가 다운스윙 팔로스로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아래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시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시선은 공을 보고 있어도 머리는 잡혀 있어도 명치가 위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클럽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명치만 아래쪽을 보게 만들어주신다면 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눌려 맞는 강하게 클럽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공 이후에 땅을 찍으면서 지나가는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다운스윙 때 다운블로우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공을 찍어치기 위해서 프로들처럼 멋있게 때짱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팔로스루 때까지 채가 올라가지 않고 낮게 보내기 위해서는 임팩트 때 몸을 기울이지 말고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다운스윙 임팩트 들어갈 때까지 명치는 최대한 아래쪽을 바라보게 이쪽으로 돌아가 있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아래쪽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서 스윙을 해주신다라면은 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찍혀 맞고 이곳까지쭉 떠서 멋있게 날아가는 그런 샷을 할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운블로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